김장감을 많이 사다가 쌓는 꿈. 막대한 재물, 자료 등을 얻게 된다. 김치를 담그는 꿈. 모든 근심, 걱정거리들이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다. 맑은 물에서 싱싱한 배추를 건져내는 꿈. 심오한 지식 속에 얻어낸 학술자료를 신문지상에 발표하게 된다. 문화 파밭 근처에 배추밭이 있는 꿈. 미혼자는 혼담이 오고 간다. 무나나 배추를 뽑는 꿈. 학수고대했던 소망이 성취된다. 물에 떠 있는 시든 배추를 건지는 꿈. 질병에 걸리거나 부고장이 날아드는 등 집안에 불길한 일이 있거나 싸움과 시비가 있음. 밭에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퇴모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밭에서 좋은 배추 무등의 채소만 골라 뽑는 꿈. 좋은 성적을 올리거나 재물을 얻는다. 배추 김치를 먹은 꿈.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배추 속에 푸른 오기 영롱한 꿈. 인문과 자연과학의 깊은 연구를 하여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다. 명예, 창작, 탐구, 활명, 행재 재물, 돈, 사랑, 만남, 경서 등이 있다. 배추 속이 실하고 꽉 차게 보이는 꿈. 어떤 일이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모교연하게 맡은 바 인물을 철저히 수행하게 된다. 배추나 무를 걷어 드리는 꿈. 무수히 많은 재물이 생기고 복록이 넘치니 소원이 쉽게 이루어진다. 배추나 무의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는 꿈. 멀리서 깊은 소식이 날아들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니 좋은 일만 생긴다. 배추를 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꿈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된다. 배추를 맑은 물에 씻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성을 갖는다. 몹시 고된 기술을 연마하여 국가기술고시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다. 배추를 본꿈 소금에 절인 배추를 보거나 시든 배추를 보면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겨 근심 걱정을 하게 된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꿈.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희망찬 내일을 맞이한다. 산전수전 체험을 하여 지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 된다. 배추를 시장에서 사오는 꿈이나 비슷한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어진 딸을 낳는다. 실제로 물품 구입, 행재 재물, 논, 먹거리 등이 생긴다. 배추밭 옆에 문화 파밭이 있는 꿈. 남녀간의 혼담이 결실된다. 배추 속이 노랗게 보이는 꿈.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괴토로 본다. 연구. 관찰 발견 등이 있다 소금의 배추를 절이는 꿈 사업이 불경기를 맞게 되거나 심신이 병들어 여러가지로 고통을 겪는 등 집안에 화근이 생길 것입니다 시든 배추를 본꿈 집안의 우환이 생길 징조의 꿈이다 양배추 껍데기가 벗겨지고 안이 드러나는 꿈 어떠한 특수한 소재를 놓고 깊이 연구한 끝에 새로운 물질을 발명한다 어떤 사건으로 무리를 빚었던 것이 백일아에 드러나게 된다 양배추가 땡글땡글하고 싱싱하게 보이는 꿈 어떤 사업과 일에 좋은 결실을 얻거나 알차고 실속 있는 목돈을 손으로 거머쥔다. 창작, 감정, 감상, 재물, 임신, 행운 등이 있다. 양배추가 마당에 가득 쌓여있는 꿈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재물과 돈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온다. 양배추가 변해 큰 돼지가 되는 꿈 작은 영세업을 하다가 뜻밖의 때릴만 돈을 벌어서 큰 기업으로 발전한다. 안진뱅이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단숨에 천이기를 달린다. 양배추를 도마 위에 놓고 썰어 놓는 꿈. 임산부는 낙태를 하거나 임신 중독으로 무척 고생을 하게 된다. 양배추를 먹는 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양배추를 차에 가득 씻고 운반하는 꿈. 국제 경쟁력이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외국 시장에 수출하게 된다. 윗사람으로부터 양배추 하나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곱고 예쁜 딸을 낳는다. 명예, 임명장 자격증, 상장, 훈장, 행제, 재물, 돈, 물품, 선물, 식복 등이 있다. 절인 배추를 본 꿈. 집안에 우환이 생길 꿈이다. 푸른 배추 관습의 글씨가 또렷이 보이는 꿈. 학생이나 재수생은 청룡을 타고 명문대학으로 입학하게 된다. 배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